나이씨 까는 법 알아서 씨. 이제 보니까 어때요? 응?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? 이건 아 태국 가서 먹어야 돼 아버지. 네? 진짜 <목걸음> 못거어는 <목걸음> 아, 이거 두고 한번 vamos...